TX TX TX TX TX t 终点站 TX 站请大家 TX 做 x TX TX 谢谢 TX TX TX TX t TX TX TX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국철도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철도는 고객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저석 주변과 손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서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w h a do you w a n 우리는 왜안가요 알아따라 다르마도 다 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안 내렸다 어, 그래어 우리 인사하고 나한기좀 이제 같지 가라